예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어셈블리 만든 걸 가지고 도면 작업을 하고 도면에서 이제 BOM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단품 같은 경우는 BOM이 생성이 안되니까 어셈블리 파일 있죠 요 작업한 걸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파일 유화죠 드로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iso 타입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A2 용지를 쓰죠. 랜드스케이프, 가로방향으로 해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죠. 일단, 항상, 저장부터 먼저 하십시오. 모든 출발점은 저장입니다. 그렇죠? 자, BOM, 네 드로잉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 해야겠습니까? 저쪽에서, 등각 뷰를 하는 가정이 났겠죠 아이스메트릭 뷰. 네 찍으시고, 이쪽 창으로 넘어와서, 요렇게, 면을 하나 클릭하면, 등각 뷰가 내려질 겁니다. 클릭하죠? 자, 상당히 크네요. 뷰프로퍼프티 들어오셔가지고, 뷰 있죠? 크기를 1대2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작게 만들도록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BOM 정보를, 끄, 어, 생성을 하면 되겠죠? 자, BOM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인서트입니다.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여기 보면 빌 오븐 버튼을 어, 부품 요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밴스 기능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뭐 빨리 우리 사장이 <웃음> 성지 지라 같아가지고 <웃음> 빨리 하자 <안 가죠! 웃음> 막 <웃음> 소리 질렀어요. <웃음> 그래 한번 <웃음> 그냥 대충 해주자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두 번째 거걸 하시면 됩니다. 빌 오븐 버튼을 찍으시고요. 이 뷰를 형상 있죠?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정보가 내려옵니다. 아, 근데 이게 이렇게 가로방향이 아니라 세로방향으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이 신기하네요. 자, 다시 한 번요. 해자고요 insert, generation. 찍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모서리 찍으니까 모서리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요 모서리 찍으니까 요 모서리 따라서 되는 것 같고 야, 이것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자 우연치 않게 걸려드는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찍고 그러면 아무데나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하시면 되겠죠 뷰 안에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서 정의했던 정보들이 쭉 어, 넘어 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보기 안 좋은데 약간 수정을 해보죠 일단요, 위에 테이블 있죠?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키를...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우기도 좀 껄끄럽죠. 딜리트 하면 다 지워집니다. 아, 이 연동 푸는 방법도 없고. 그렇죠? 하이드 할까요? 하이드 하면 어차피 이것도 위에, 어, 하이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웃음> 자. 자,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더블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엑셀 파일 생각하시듯이 쭉다 범위를 잡으셔가지고요.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쭉다 범위를 잡죠. 아, 위 쪽에서 잡으셔도 되겠죠. 이렇게 다 잡으시고, 일단 크기요. 요걸 조금 늘리셔가지고 예, 키우시고요. 글자 정렬을 먼저 하겠죠. 정렬도 가운 정렬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물론 뭐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작업하셔도 돼요. 자, 글꼴도 좀 바꾸겠습니다. 저는 모노스페이스 821BT를 쓰겠습니다. 찍으면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글꼴 같은 경우에는 한글 글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어는 잘 표시되는데 한글 글꼴 같은 경우는 표시가 안되고 있죠. 자, 한글 글꼴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찾아보셔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밑에 내리면 뭐 테나무를 해볼까요? 네, 테나무도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찾으셔가지고좀 그렇죠? 좋은 글꼴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글꼴이 안 되네요. 굴림, 고딕, 굴림, 음, 콩이 원래 우리나라 글리고 있는데, 코디오로 하겠습니다 아, 코디오로 하니까 또 안되네요 자 일단은 뭐 휴면명자로 하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 번, 예, 한번 프라퍼티 한번 들어 보죠 여기서 텍스트 있죠 예 센터 잡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들 센터로 하는 게 낫겠죠 어플라이 하면 정 가운데 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기 좋게 변경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 글꼴이 조금 다른 거여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걸골 신경 쓸 타입은 아닌 것같고요 네, 더블 클릭했드리만 되진 않네요. 자, 요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조금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 정말 짜증이 이빨이로 뻗치는 거죠. <웃음> 아니, 뭐, 이걸 언제 더블 클릭해가지고 언제 하나씩 하나씩 지금 빨리 하고 놓고 애들 보러 가야 되는데. 와이프는 빨리 언제 오냐고 탁달인데 그렇죠? 이거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으면 상당히 스트레스입니다. 자, 그럼 좀더 이제 자동화된 방법이 없을까? 좀더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BOM은, 이렇게 만든 BOM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숨겨놓은 게, 숨겨놓은 것도 지워버리죠. 딜리트.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보면, 어드밴스 기능이 있습니다. 요 기능을 쓰시면 돼요. 지금은 타입이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어, 타입을 좀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자, 기본적으로 한번 보죠. 요게 뭐냐면, 제목이 위에 있는 겁니다. 인버튼 누르면 제목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솔리드 웍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게, 뭐, 그렇죠? nx 하시는 분들도 제목이 아래에 있죠,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저는 위로 하겠습니다. 자, 요 스플릿 기능은 뭐냐면, 항목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한 100개 된다고 그러면 이게 100개가 쭉다 나열되기보다는 30개씩 이렇게 끊어서 딱딱 표시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요게, 결국은, 음몇 개씩 끊어서 테이블을 만들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개수로 조정할 수도 있고, 높이로 조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수평으로 나눌 것인지, 수직으로 나눌 것인지, 그 나누는 표의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타이틀 있죠? 타이틀 표가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지면 타이틀 제목 같은 게각 표마다 있을 게 하는 게 좋겠죠. 첫 번째만 표시하고 싶으면 그걸 해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그냥 스플릿 기능 을 일단 쓰지 않겠습니다. 부품 4 개밖에 안 되니까 뭐 스플릿 해봤자 작동이 안될것 같아요. 두개 한다 그러면 두 개의 표로 두개두개 두개 이렇게 되겠지만 굳이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디폴트로 해서 오케이 하시고요.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클릭. 아이고, 이 클릭, 클릭을 여러 번 하세요. 안 되면. 자,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어? 저쪽에서 만들어 놓은 게안 가져오네? 그죠? 아까 전에 어떻습니까? 제너레이션에,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어, 찍으면, 저쪽에서, m 셈블리에서 정의된 대로 이 형식이 그냥 가져오죠.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안 가져옵니다. 아, 이거 참, 또 여기서 또 하나의 난관이 부닥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없느냐 일단은 수동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p r o p 있죠 p r o p 에 들어오시면 bom 포맷이 있고 요거는 이거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bom 포맷이라 고 그래가지고 이건 bom의 형식을 재정해할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라벨에 뭐 값이 없다 그러면 다시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넘버링 붙이는 방법도 어떻게 할거냐 1 2 3 4 나중에 이제 여기다 이제 BO m 여기다 넘버링 붙이지 않습니까? 오토볼런 붙이는데 그 타입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 무슨 얘기냐고요? 이렇게 BOM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이 뭐 하시냐면 이제 툴에 인서트, 에 제너레이션에 여기 볼런 제너레이션 누르시면 그게 맞게끔 이렇게 자동으로 붙는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ABCD 숫자로 할 거냐 아니면 문자로 할 거냐 1, 2, 3, 4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또 여기 에 모서리 따로 움직여요, 이게. 그렇죠 이게 안 끊어집니다, 이게. <웃음> 그렇죠 아, 요런 게좀 불편해요, 조금. 그렇죠 드래그 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스 오른쪽. 어떻게 하냐면요. 애들 리드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면에 찍어 놓고, 요런, 요 선은 하이드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선 있죠? 요 선에서, 이게, 지워지나요? 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웃음> 하면다 지워지네요. 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리무브 리드 해보자. 노란 점에서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노란 점에서. 자, 그 다음에 요거, 어? 요것잘안 안 움직인다 그러면 쉬프트키, 이게, 이게 스냅에 탁탁 걸리잖아요? 그럼 쉬프트키를 누른 채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마우스 점에서 심볼 모양을 다른 거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 거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타입이 자동으로 복사될까요? 복사 기능을 써보도록 하죠. 예 찍고, 네. 여기다가 이 타입을 적용을 해 볼까요? 아, 그렇게는 안 되네요. 그렇죠 음, 이거 뭐 하나씩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노란 점에서 마우스 오른쪽 심볼 타입을 할수 있는데. 그쵸? 그렇죠? 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기회되면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BOM에 충실하기로 하죠 자 일단 만들었어요 마우스 오른쪽 프로퍼티 들어오면 여기 레포트 프로퍼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잘 안보이니까 옆에 갖다 놓으시고요 프로퍼티 여기서 이제 정의 하시는 겁니다 quantity, part, number, type 쭉 보이시죠 그럼 여기다 대고 자, 여기에 새로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요걸 먼저 누르셔야 돼요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뭘 쓰냐면 그요 값을 대신하는 그 넘버 있죠 자, 여기로 따진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로 따진다면 이두 줄이 있는데 어떤 걸 써야 되겠습니까 요거 요거 요거 맞죠? 그렇죠? 그니까 그러니까 러 여기다가는 뭘 써야 되는 설계회사,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설계회사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는 뭐냐? 이건 뭐냐? 여기 제목 있죠?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 같은 경우는 설계회사 쓰실 필요 없이 그냥, 그쵸? 회사명,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 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갑이 아니라 열 폭이에요. 그렇죠? 열 폭은? 저는 한20 정도로 해보죠. p p 라인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20 너무 작은데? 25? 어플라이 해보면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이웃들 여기서도 이제 조금 그렇죠? 아, 이거 하나씩 다 해야 돼? <웃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아, 이거 좀, 요것도 미리 딱 정의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없을까? 예. 네. 사람들이 아무래도 질문을 할것 같아요. <웃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자, 다음 강의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조금 절차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를 정의하는 방법만 먼저 설명을 드리죠.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 몇 가지는 이렇게 있어요. m a t e r 뭐, 재질이라고 써볼까요? 어플라이 해보면, 재질 정보가 이렇게 오는 게 보이시죠? 아, 굳이 앞쪽에서, 여기서 이런 머티리얼을 정의할 필요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웨이트도 마찬가지예요몇 가지는 이렇게 있습니다. 웨이트 하시고, 뭐 이렇게 질량 이렇게 보죠. 어플라이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어딨나요? 옆에. 아우 재질. 웨이트. 재질이 오네요. 아, 예, 제가 이걸 바꿔서 그렇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이게 바꿔버렸죠? 항상 새로운 거를 밑에 걸 찍고 새로운 걸 눕, 이걸 누른 다음에 값을 바꿔셔야 돼요. 안그러고 이메일 것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바꿔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일단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정의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순서 바꿀 때는 이거 아주 순서 바꾸시면 돼요. 어...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오케이 했어요. 여기는 뭐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파일 new 새로 드로잉으로 들어오죠. 들어와서 똑같이 ISO의 A2로 왔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등각표로 어 이쪽에서 가져왔어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BOM을 하나 만들어 보죠어드밴스하고요 오케이 누른 다음에 클릭 클릭 아이 클릭이 잘안돼가지고예 몇번 클릭했습니다 빈공간 찍고 형상을 찍어야 되나요 하여 몇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생판 <웃음> 다시 초기화 되어버렸죠 또 해줘야 되는거예요 물론 도면 작업이 그렇게 뭐 많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해주고 말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면 작업량이 많다 그러면 도면마다 BOM을 다 작성해야 되는데 그 파트에서 그렇게 자동화 시켜놓은 속성들을 여기서 가이다 쓰면 좋지 않을까 또는 그게 잘 안된다 그러면 이 드로잉만을 위한 왜 이런거 있죠 아까 전에 제가 인서트에 어드밴스 들어오면 요 스타일이 있죠 스타일을 내가 미리 만들어 놓고 쓸수 없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스타일, 드로잉과 관련된 모든 스타일의 변경은 모든 그 어떤 화살표의 크기라든지 치수의 걸거리라든지 모든 변경은 스탠다드에서 합니다 자, 드러, 드래프팅 저는 ISO 타입 이걸 써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쭉 펼쳐지죠 여기까지는 아, 스탠다드에서 하면 되겠지 싶어가지고 쭉 찾아 봐가지고 아, 스타일 쭉 내리니까 와, 신받다 BOM 있네? 디폴트? 아, 그래. 디폴트가 있으니까 BOM 다 새로운 거뭐 하나 만들면 되겠지. 알라리온, 크레이터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비활성화되 있죠. 안 만들어진다니. 못 만든다니.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이걸 만들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니. 그는 바로 카티아를 어드미니스트레이트 모드로 실행하셔야지 이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카티아,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게어드미니스트레이트 모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서는, 에 어, 그렇게 드로잉 작업이 많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뭐, 쉬운 방법은 저쪽, 어셈블리에서 정의된 핸대로 그냥 가져다 쓰겠다. 하시는 분은 빌로우 머티어를 하시면 되고,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양식을 바꿔서 좀 예쁘장하게 만들겠다 싶으신 분은 어드밴스 빌로우 머티어를 하면 되는데, 어드밴스 작업을 할 때에는 이 스타일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어떻죠? 내가 저쪽 단품에서 추구라고 정의해놓은 그 형식, 그 양식이 매번 정의해야 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 문제의식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어드 m i 스트 s t r a 모드를 실행한 다음에 이 a d v a n c e BOM의 어떤 스타일을 정의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